너클본? 미니게임 있는 건 아니겠지? 주사위 게임? 주사위 눈이 같은 열에 같은 값으로 나올 경우 그 값을 급합니다. 상대방 주사위와 같은 값을 맞춰 상대방이 주사위를 파괴하세요. 라타오가 먼저 굴려요. 3 뭐지? 자동으로 되는데? <웃음> 아 이렇게 넣는거구나 숫자를 我 점수 숫자가 많은 거야 되는 거긴 한데 보상이 있다고 오 추가에 하나의 하트를 얻습니다. 먼단파 본사에 다시 너를 떠라 베팅뭐야 <웃음> 돈도 걸수 있어 뭐야 이거 주사위는 자동으로 굴러지는 겁니다 2 그냥 아무나 일단 넣어야 되고 3 아, 같은 숫자가 나오니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안 좋은데, 어, 오다, 예, yeah. 1, 3, 아하, 4, 어, 1.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 <웃음> 이게 못 바꾼단 말이죠. 이미 칸을 다 넣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굴리는 게안 되기 때문에 숫자를 그냥 넣어 버려야 돼. 아, 쉣. 아니뭐1 1 이렇게 나와. 와 이건 아니지 삼 이게 무조건 없앤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이러면은 조졌다 조졌다 <웃음> 이거 조졌다. <웃음> 타. 아, 내 돈. 내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한번더해가전 <웃음> 찾아야겠어 완전 확률게임이잖아 이거 어육역이라는사 일단은 최대 아니 저런 미친 일을 없애주면 안 좋잖아 사실상? 아, 제발, 육좀 나와요. 여기 <웃음> 다, 일단, 일단 나와봐. 육! 육! 아! 어이, 나왜 숫자 이렇게 나와? 육! 아. 일단 여기다 4 없애버려 자 저기 14 나왔어요 14 일단 일단 4 하나 놓고어 나이스 나이스 어1 두개나 지워줬어 다행이야 어6 나왔어 드디어 3 사르르고 4를 르다르 넣었다. 왜 니? 여다다 넣을까? 세 번째 칸을 이제 포기합시다. 3. 르르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메꾸는 사람이 이기는거구나 숫자가 커야되고 아 거지같네? <웃음> 이제 완벽히 알았어 어 이게 첫번째 어떻게 이긴거지 이거? 거지같네 이거 이거 거지같다 상대보다 숫자가 커야되고 빨리 칸을 다 채워넣어야돼 아일을 저기다 넣어버렸네 4? <웃음> 뭐 6이 나오고 난리냐 첫 번째 거 내가 이기는 거고 이러면은 4 4 4오엔3 5다 5 오. 이겼다. 어. <웃음> 이렇게 하는 거야. 두판 더이겨야돼 두판 더, 어? 어. 더 해야돼 그래야 본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 같은 거 제발 나오지 3파토3 어, 따로 따로 3자고 뭐. 일단 상대방보다 높은 숫자가 어, 이렇게 딱 4가 나왔다 3이 또 나왔습니다 같은 숫자로 만들어주고 5 5 넣었는데도 어, 제가 숫자가 더 크죠, 저거 2, 7, 5 어, 잠깐만 저 뭐지? 6 6에 5인데? 10, 왜 저거 11이지? 1, 2, 3, 4, 5, 6, 7, 8, 9, 10, 10 어? 아, 아 5구나 5어6 <웃음> 나왔어 6! 어디다 넣는게 나을까? 1에다가 넣는게 나았겠죠 아마? 첫자리에다가? 음저큰 숫자 나올줄 알았다 저거 이거 괜히 여기다가 2 넣었다가 저기 또 2를 없애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큰 숫자가 나올 확률이 더 크죠? 1,2보다 3,4,5,6이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세번째 자리에다 넣어, 그냥 <웃음> 1뭐냐고 이거 그냥 빨리 여기 완성시켜줘요 여기 어차피 끝났으니까? 아! 미친! 아! 안 돼! <웃음>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이거 진짜 완전 운빨이네! 아, 미친! <웃음> 라타오 면상 존나 때리고 싶다. <웃음> 와! 아니! 주사위를 내가 굴리게 해줘, 차라리! 자동으로 굴리니까 왠지 이거 확률 조작 같잖아. 두판 이겨야지 본전 찾습니다, 여러분들. 3 나왔고. 중간 숫자죠? 뭐 오, 좋았어 오뉴아일 같은 것좀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일이 왜 나오냐고 일이 아 저렇게 어 아, 좋았어 좋았어 어 저런 건 괜찮아 저런 건 괜찮아 어 그래 아어나 아! <웃음> 진짜 어어 개월 버라 이제 개어까요 이거!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 3을 없애버리네 두번째 슬롯부터 완성을 할게 어, 두번째 슬롯부터 완성을 할게 와, 오, 두번째에다 박았으면 나 진짜 피, 피똥쌌다, 진짜 <웃음> 꺼져라! <웃음> 어, 잠깐만, 쟤 두, 두, 두개 나왔잖아, 이러면은 사, 사, 사 어, 쟤 하나 나왔어! 나 졌어! 아닌가? 본전. 어, 다행이다. 아, 먼저 완성 안 시켜도 되는데 제가 숫자가 더 크니까. 어, 다행이다. 아, 개똥 같은 숫자를 막 넣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만. 어. 한판더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본전 찾아요. <웃음> 네, 본전 내놔. <웃음> 어. 4. 어. 4 나왔고 났다. 나또뭐이 아이 이. 일단 놓을게요. 놓을 수밖에 없어. 물리는 게안 되니까. <웃음> 어, 어, 이, 이 뭐냐고, 이. 아, 어이이 뭐냐고 이아두번아두번 해야 돼? 아 어. 이거 못 이길 필인데, 이것도? 2점 뒤지고 있어요. 오다오. 오케이. 야, 미친. 어까노. 어, 가, 노. 유. 아, 나또왜 이야. 어, 육육육이 젖었다. 이1 0개야 나는 이0개6다나 언제? <웃음> 아, 6만. 오첫 번째 슬롯 완성하는 게 낫고. 5 나왔어. 3. 어, 여기다 껴놓을까? 아, 2번에다 넣을까? 2번에다 넣는 게 낫겠지. 2번에다 넣자. 1, 오케이 이거 이거 내가 이겼어요 이거 이거 설마 6이 나오겠나? 다 일단, 일단 넣어보자. 음. 어. 아! 점수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안 돼! 오육나왔어 미친놈이 이걸 일단 완성하자 <웃음> 내가 이겼지롱 한판더 이겨야 돼! 본전만 찾고 가자 이거 너무 너무너무 너무 빠져든다 이거 왜 이게 이번판 이기면 한판만 더 가자고? 그래 가자 1점 뒤졌고 어, 6. 아 같은 숫자가 나오면은 조카 <웃음> 같은 숫자 나오면 더블 되는 거다 더블 야 위험하다 같은 숫자 나오면 더블 되는 거 이제 깨달았네 이걸 또이이 e? e 주는 게 낫겠지? 와, 더블로 만들고, 음. 내가 점수를 앞설 때 빨리 요거를 완성시키는 게 낫겠죠? 이겼다. <웃음> 음, 난 이제 개고수다. <웃음> 어, 이득, 이득 보자고. 좋아요, 이득 다. 보겠습니다. 또 억가하진 않겠지. 어. 내가 머리를 잘못 굴려서 진 거예요, 이거는. 음. 억가가 아니었어, 사실. 4 3 4 어, 왜 높냐, 쟤는. 나 5다, 이 자식아. 4 o 없애버려. h 음. 오케이 여기다, 놓고에 o 헤 h eh, eh, eh, 오 h eh, eh, eh, e 멍청한 새끼네, 이거, 완전히. 오, 삼, 따, 따, 따불! 오, 따, 따, 따불! 예! <웃음> <웃음> 이것이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컬을 아시냐고요 제가 아는 최고의 타짜였어요 잘리어라 허접새끼야! 고추참치 고추참치 참치 참치 참치 냉장고를 열어봐라 레드베리 꺼내 먹어라 매콤한 맛 아이 좋아 막도둑이야 도박 한판 더 해요 너의 돈을 강탈하러 왔다 내가 이거 부금도 딱 뭔가 도박하는 부금 아니야? 게임 부금이? 예아! 6딴 어? 이거 설마 둘째 칸에 6이 나오진 않겠죠 여러분들? 이 사실 전략상으로는 분배시키는 것도 맞고 같은데 두는 것도 맞아 근데 나는 어 같은데다 두는 어 수를 <웃음> 어. 어 AI가 빡대가리라서 다행히 둘째 칸에다 두질 않았어 다행이야 <웃음> 저거 뭐야? 산 <웃음> 만들어서 어디다 쓰게? 저거... 저것도 둘째 칸에다 두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위협이 달라지나 봐요. 아, 내가 일을 괜히 없애버렸네요. 이거 그냥 빨리! 내가 숫자 높으니까 음, 이렇게 끝내자. 아왜 그래 왜 그래. 안돼. <웃음> 안 안돼. 안돼. 아니 이럴 수가. 아. 어나 이거 졌어 미친. 아니다. 오 다행이다. 아직 아직 아무런 짓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졌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엇까, 너! 엇까, 엇까 지 마라. 이거 그냥 빨리빨리 그냥 넣..나야겠는데? 괜히 머리 굴리다가 그거에 먹혀 먹혀버립니다 이게 이 미친 야 이거 개 오까야 하지 마라. 자, 죽는다. 여기다 놓읍시다.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아이씨! <웃음> 여기다 육 넣는 게 낫겠지? 쿤 숫자가 오히려 나중에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 큰 이곳에다 두는게 낫겠지 아이 미친 진짜 이거 미쳐버리겠네 없애버립시다 이거 갑자기 육을 저기다 놓는 상상을 해버림 좋아요 이거 숫자 없애지만 않으면은 내가 이겨요 이거 내가 숫자가 크니까 내가 이겼지? 어? 응? 오케이 한판더 해야 돼 <웃음> 음, 운이 내 편에 있지 않았던 모양이여 뭐 상관없지 상관없어? 그러면 돈 내놔 난니 네 돈을 따먹어야겠다 육이 처음부터 나온다고 1이 나온다고? 야, 아니지, 저건 아니지라. 저건 아니지라. 육조라 육. 주워라, 유. 육 내놔라. 육 달라. 육 주세요. 육. 아, <웃음> 육 내놔라. <내놓아라>, 제발. <웃음> 이거 그냥 지는 거잖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이가 이게 바로 게임이지아6이 안나올순 없지 음, 잘참았다 개코 <웃음> 게 아, 재밌다 도박 못참아 임은번 합시다 자이 6개의 스택을 꽉 채워놔야 됩니다 물론 그 숫자가 합이 제일 높아야 되죠 상대방보다 그리고 같은 숫자를 놓으면은 중첩이 돼서 더블로 돼요 어 2와 1 제가 앞서고 있대요 어6 나왔어 여기다가 6을 넣어버리자 오 음, 뒷방 늙은이가 돼버렸다 여기다 4 넣어버리고 아! 저렇게 없애버릴수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숫자가 나오면은 같은 나열 나열에다가 넣으면은제 숫자가 사라져버려요 자 여기는 2 이러면은 8이 됩니다 따따불이 되는거예요 오! 나도 5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오6어 오, 갑자기 저기다 넣어버리는줄 어 여기다 5넣으면은 34가 되고 아 <웃음> 이렇게 되는거예요자나 다시 6으로 없애버리고 어 저기는 이제 세번째가 비어버렸으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안돼 이 세번째 칸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안됩니다 1을 넣어버리면은 저 1자리를 없애줘서 더큰 숫자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라타, 어, 상대방이 죽는거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고 여기다가 5를 넣으면 좋겠지만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고 어차피 지금 숫자가 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냥 어 벌써 6또 났어 <웃음> 그냥 저기다가 완성하면 돼어 이러면 내가 이긴 겁니다 예 예. 그럼 이렇게 10원을 삥 뜯을 수 있습니다 오 난이도가 올랐어요 플랭키 어린 양측이 먼저 굴립니다 삼삼하게 3아 너도 3? <웃음> 왜 하필 6 나는 4 아니 어 바로바로 바로 견제하네 오 조심해야겠는데 아 어, 1을 없애주면 안되겠죠 아 어, 다행이다 저쪽으로 가는 줄 야하! 아하! 아 저거 분배할 걸 그랬나? 아니야. 내가 빨리 패를 놓기만 한다면은 일부자네 <웃음> 일부자. 아삼 꺼져버려. 나의 승리다 이 간악한 뱀녀석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세상에 이걸 받아주지 않겠니 시시시 타로카드 어 도개 면역이 됩니다 아 어, 어, 이거 좋지 이제 동결 누고할수 있나보다 최대 배팅 15원 1 1, 1?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웃음> 왜 3일이야? 미친 거니? 아니, 1을 트리플로 만들어버린다고? 아니, 뭐또 1이 나와! 동점이라고? 어어? 미친? 나 이러다 저요! 오! 와! 와, 이거개 엇가네, 이거. 내 졌잖아! 언니 이거 개엇가요 하! 딱내 생각, 생각 같은 소리하고 마다, 앉았네. 본전 찾아야 됩니다. 개 엉가 진짜 <웃음> 미쳤냐고. <웃음> 음. 저 사기 친거 아니야? 손도 없는 녀석이. 아 진짜. <웃음> 아니, 뭔 이가 나와? 아, 진짜로. 이거 사기예요, 사기. 와, 미쳤다, 진짜. 아 말도 안돼 진짜로 564나 자잖아564 야! 아걔 어까야 이거 어가야 어까 뭐? 뭐? 논 논현기? 해판 이겨야됩니다 본전 딸려면 두판 이겨야되고 개같은거 연습게임 때 일부러 봐준거네 이거 아이일 그만좀 나와! 돌아버리겠네 육나오고 <웃음> 난리났다 지금 3을 없애버려? 사 한번 없애버려 보자 이런 재기라? 아 다행인걸 수도? 좀 분배해서 나와봐야겠는데? 야 꺼져 약간 멍청이 요 아직 근데 오 다행 이다. 저쪽 에다 안 나와서. <웃음> 자꾸 삼나 개놈아 <웃음> 어어? 나도 없애버릴 수 있다 어어? 빨리 이판을 끝내야 돼 아니, 이런 미친... 야, 오 같은 거 나오고 난리 났다. 아, 어, 어. 이겼다, 는데난 어, 너무 못해. 사기치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마라. 이간사한 뱀녀석아. 어두판더 이겨야 돼. 어... 개억까 어까. 억가쟁이야 억가쟁이 어까쟁이. 아! 일좀 까발려와! 제발! 오우다 오오씨 다행이다 또 없애버린 줄 알았잖아 좀 분배해서 놓을게요 오다오 차라리 저 오를 없애버릴까? 아니, 아니, 아니, 두 배로 만들어 버리고 못 빼게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일종의 여기는 이를 채워 놓고 유. 어차피 여기 6 넣는 게, 여기다 넣는 게 낫겠죠? 이쪽도 완성됐으니까 여기다 넣는 게 낫고. <웃음> 나의 승리다. <웃음> 한판더 이겨야 돼요. 아, 이걸 본전 따네 도박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운빨이야 순! 실력이란 게 없어! <웃음> 간단한 게임일수록 운을 강요하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해줘서는 안 됩니다 자제를 해야돼요 자제 예, 단 m 자 삼삼 삼삼들 s 삼삼 아 미친? 이 a 또 또, 어 m 시작하 s 는 건가? 아니 다행이야 어 다행이야 s 어? 미쳤고 응? 음? 날 놀려먹은 심사인가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이, 2 1어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고 이, 어이 없애주는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바로 한 판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어 내가 진거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아... 두판도개 운빨 게임이네. 너또 똑같이, 사 나올 거지? 아니네, 예. 다행이다. 어육 없애 버려. 어, 이제 개 놈이. 저 갑자기 맨 끝에다 육 넣진 않겠지? 아직 급, 급발진하진 않겠지, 녀석? <웃음> <웃음>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어, 다행이다! 아, 삼 넣어줬어, 다행이야 어 고맙다 일부러 봐주는 거다 압니다, 내가 예. 나랑 놀아주고 있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아, 다행이다 더 이겨야돼? 더 이겨야돼? 그래 먼저 굴려 난 먼저 굴리는게 싫더라 네가 먼저 굴려 어? 설마 육기 나오겠어 와 미쳤다. 아 살려줘 제발 사너 제발. 제발 사. 제발 사. 오 나왔다. 제발 사. 사. 아 어, 오다. 또나일 <웃음> 없애버리면 안 되겠지? 여기다 주자. 오. 아아 아. 어! 어! 아! 어! <웃음> 아세 번째 칸에다 넣는 줄 알았어. 오른쪽... 아, 봐주고 있는 거다 압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뱀이야. 한 판만 더 하자. 몇 시야? 미친 벌써 2시네. 요것만 하고 잠깐만 저 운동 갔다 오겠습니다. 저녁에 예약했어. 어... 여기다 놓는 게 낫겠지. 오라, 오라, 오라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 감사합니다 꺼지십시오 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 오라 오라. 아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 오라 오라 오라. <웃음> 갑자기 첫번째자리에 6를팍나와버린건 아니겠지 야 뭐야 이건 또오 멸망할 뻔했어요. 다행이야, 이겼어 그래도. 트리플 <웃음> 식스를 만들어서 다행히 이겼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보스 나단다르 따라라단 따따라라단 내가 먼저 굴린다고? 1만 아니면 돼 1이 나왔군요 3 3 없애버려 6 아. 이이에 여기다가 넣자 아하 어사 꺼져 버려 육이 나온다고? 아, 이거 여기서부터는 그냥 운빨인데? <웃음> 이거 졌네 와... 어? 아직이다 아직이야 오다오 아, 오를 여기다 놓을 수가 없다니 아, 졌습니다, 이거. 아니다! 아직이야! 아직이다! 난할수 있다! 아이, 미친. 졌다, 이거. <웃음> 아니다! 난 아직 할수 있다! 일을 없앴다고? 와... 유... 미친 거 아냐? 아, 졌네. <웃음> 아니, 이거 뭐 선방 걸기면 은 이길 수가 없어.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이거 분명히 뭔가...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해버린 건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거야? 내가 저기다 일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저또일 나와 버렸네. 아 일단 여기다 사 넣자고. 따로 따로 넣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무데나 놔도 되는거잖아 내가 여기다 놓는게 나을거같아 상대방이 뻘카드를 만들수 있게끔 해주는게 좋은거같은데 지금 이거는 완전 운이 빗나갔네요 이거는 다넣 는게 나어, 그렇지? 그러면은 내세 번째 자리가, 안 전해지 잖아? 그 렇지? 이겹군 나의 승리 록은 이제 아무 거나 넣 어도 되는 거잖아. 찾아야됩니다. 한판 더해야됩니다. 아, 배팅 한 100원씩 거는 판 없나? <웃음> 100원씩 걸었으면 좋겠는데 야스 아, 저것도 멍청한 하는데, 저거 또멍청한듯한데 저거 이후로 어. 세 개씩 저렇게 놓는다고? 얘도 고마운 거지. 일을 없애 줬으니까. 따다단. 딴. 가자 아, 삼을 아, 자자자자, 저, 저, 저, 저. 또또또 또 엇갈려고 이거? 아, 어,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뭐니? <웃음> 저거 한번 놓으면 내가 지잖아. 그냥 어, 또 엇갈네. 아, 어. 나와야 됩니다, 3 나와야됩니다, 3 이제 5 나와야되는데 5가 안나오고있죠 이제? 6 6 6 6 6 없애버려 4? 차 없애버려 오, 이기, 이다이걸역전해이게 되네? 언니 이게된다이한판만 따다다단 따다다다단 기 텐데? 이기, 텐데? 이기, 텐 아, 왜또 내가 일부터 굴려, 이거. 개어까야 진짜. 아, 이거 또제가 집니다, 분명히 이거, 이거 내가 질게 뻔해. 트리플 만들었네? 어저기또1 트리플 한다고? 1 떠버리고 나도 1 떠버리고 5를 저기다 넣어버렸네? 야 이게 뭐야? <웃음> 뭐 1,2,3 할거야? 1,2,3? 5 나왔어요? 와... 저기는 또 저기대로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내가 야 이거 졌어. 봐봐 이거 아무리 이거 나와도 지게 돼 있어 이게. 숫자 그냥 계속 적게 나오면 지겠네. 와 님들 이게 시 이게 실합니까 이게? 1세개 나오고 2세개 나오고. <웃음> 이거 그냥 분배 시켜야겠네. 저기의 그. 있잖아요 저게 저 녀석이 두 번째 자리랑 세 번째 자리에 1을 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두 번째 자리에다 세 번째 자리에다 똑같이 1을 놨으면은 나도 그저 1을 없애서 놀수 있는 자리를 더 두고 역전을 할수 있었을 거란 말이야 <웃음> 이러면 제 자리죠? 아닌가? 기억이 안나 일단 다시 찾아야 돼 뭐 이러냐 육나버려 여기다 일 나버리자 아하 이거 이거 분명히 끝까지 일 안나온다 이거 분명히 야 그러지마 이 나쁜 자식아 이러지마 나 한판만 하고 갈라 그랬단 말이야 와... 개쓰레기 녀석 이거 놔먹어라 어 그렇지 조심해야됩니다 이거 삽시간에 그냥 내 폐가 어이구야 오뭐 나와야되는데 이거 죽 나오면 나의 끝 끝나는 건데 이거야. 오좀 나와 줘. 오, 오 예. 오 제발 오. 오 이거 그냥 패를 없애 버려야 된다 이거.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사가 나오네. 야. 왜두 판, 오냐고 판, 어, 두 판, 더 해야 되잖아, 이러면은. 두 판, 두 판, 두 판, 두아두 판, 두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이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두 판, 여기다 둡시다. 육 나왔고 야... 거절라 사! 사는 사라져버려라. <웃음> <웃음> 아저 개놈 새끼 어떡하면 좋지? 어 뭔가 잘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딱안될 때는 또왜안 될까 이게? 마냥 운이라서? 유 없애버려. 오케이. 오 첫째 자리에다 놓으면 나 이제 기절한 기절하는 겁니다. 아나 진짜. <웃음> 어 좀. 오야 미쳤나봐. 저거 사기 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끝났잖아. 세판 해야 돼세판세판 이겨야 돼아개 어... 양아치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그걸 넘어서서 뭔가 억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억가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거. 어 사라져라. 야, 이게 말이 되나? 점이야 미친 사 <웃음> 없애버리고 와 똑같이 사가 나온다고 어 됐다 아, 이겼다 아... 나 지금 얼마 있어 144원 두판더이 얘기해야 돼 너무 많이 졌어 1? 어? 이게 <웃음> 배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다음 턴에 4사가은이석이사가 나와서 첫째 자리에다 4사어버리면람은사가다 없어지는 거잖아. 은라 모르겠다. 어다행이야5 나왔어 이거는 배분을 하자고 이렇게나오면은 6? 음. 이거 여기 그냥 끝내버려요 그냥. Ah, a e nice. Oh my god! 사나왔다 야호 오나왔고 오 오씨 와 이거 그냥 질 뻔한데 그냥 이겼다야 어 이거 게임이네, 완전히 아, 뭔가 필승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죽어라 이런건 운이 좋은거죠 이제? 여기다가 이거 넣어요 <웃음> 저 봐! 쟤도 억가당하고 있잖아 지금 1이 연속으로 4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연속이 4번이 아니지 6도 있었지 <웃음> 저기말인데 아, 개엇가당 하고 있네. 3얘또 위험 한데, 이거 여기 다가 완성 하지 말고. 와 씨, 얘 오를 없애버리자. 야이게 <웃음> 아니 가볍게 한판할 수가 없어 이거 미쳤어 이거. 오막 서로 스치기만 해도 사막 뭐 이런 건데 지금 이거. 오 육이다. 육만 안나오면 돼, 이거 육나와서 갑자기 억가 안당하면 돼 어, 다행이다 <목소리> 이거 초반에 뱀이 걔 억가 당해가지고 <목소리> 내가 이긴 겁니다, 지금 자, 한 판만 더이기고 가면 돼, 이제 제발... 오, 어, 일, 일 나왔다 쟤 또, 또, 또 억가 당한다, 저거 <웃음> 어까다간 다을까 어까. 어이. 어림도 없지. <웃음> 다 없애 버릴 거야. 너의 모든 것을 없애 버릴 거야. 요. 안녕안음 안녕. 이거이거 이겼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네 이게 필승전략이네 근데 숫자가 크게 나와야돼 일단은 <웃음>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웃음> 이거 그냥 놓으면 끝나죠 이제 어 다행이다. 어, 어 이겼다. 어한 번만 더 해볼까? 와나 엉가다 간다? 일 나왔다? 아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리고 졌다고 한다 <웃음> 제가 한판 앞서고 있을거야 지금 아마 지금 1점 뒤지고 있고 또일 나왔어 아. 와 아니 이거 여기다 두면은 요, 여기다 없으.. 어 여기다 넣자 그냥 <웃음> 쉣육육육율 <웃음> <웃음> 개놈아 나도 육 나왔거든 와.. 나 이거 지겠는데요 아니다 아직 아직이다 사사 사 지워버려 그렇지 아 빨리 한방 끝날라 그랬더니 이거 제발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호우. 아 다행히 이겼어 또 엇가당할 뻔했잖아. 빨리 어 운수 운수 나빠요. 어 도망치자. 양코치인 찡타오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